영어로 이 말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신 적 없으세요? 열심히 고민해서 문장 만들었다가 단어 하나 자신 없어서 문장 전체를 포기하신 적은 없나요? My name is Tommy and I want to help you grow your English skills 영어를 처음 접하시던 20년 30년째 공부해 오셨던 단순히 외우는 공부가 아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하게 도와드리는 영어 채널입니다 오늘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문장의 기본 형태, 문장을 만드는 데 중요한 뼈대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엔 문장 만들기를 시리즈로 진행하려 하는데요. 먼저 문장의 뼈대,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다룬 후에 문장에 살을 붙일 겁니다. 그 후에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문장들을 꾸며줄 계획입니다. 이번 시리즈 또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문장 구사하실 때 하고 싶은 말을 하실 때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리즈로 다뤘던 왕초보 영어 회화 교실에서는 저희가 비동사로 문장 만드는 걸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일반 동사를 활용한 문장 만들기를 보려고 합니다. 지난 비동사 때 배웠던 내용을 기본으로 비교하면서 더 지식을 쌓아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역할을 알아봐야겠죠. 비동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비동사, mr is는 주인공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나이, 이름, 직업, 성격, 외모, 위치, 아니면 지금의 기분 등 주인공에 대한 설명이 비동사 다음에 나왔었죠. 오늘 다룰 일반 동사. 이것들은 이 비동사와 몇 가지 조수 동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사를 말하는데요. 주인공이 행하는 행동,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등을 설명하게 됩니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큰 차이점은 일반 동사 다음에 오는 단어들은 주인공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주인공에 대한 설명이 아닌 이 동사에 대한 설명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am a singer. 비동사를 사용했을 때는 내가 가수가 되는 거죠. 하지만 I like a singer. 여기서는 singer 가 내가 아닌 내가 좋아하는 like의 상대가 되는 거죠. 이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큰 차이점은 뒤에 나온 단어의 역할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큰 틀을 잡아드리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은는이가 행동을 늘에게. 주인공 은느니가 일반 동사 행동, 행동의 목적, 을를에게. 이큰틀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 단어들을 외우거나 공부할 때 동사들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외워셨을 거예요. Study, Swim, Cook, Eat, Drink, Run, Walk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런 형태를 우리는 현재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현재 라는 단어는 여러분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영어를 말할 때 현재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now가 아니라 평소에 습관적인 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단어를 쓸 때는 내가 지금 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이것을 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 read books. 나는 지금 책을 읽는다 라는 뜻이 아니라 나 평소에 책을 읽는다 라는 뜻이 되죠 I play the piano 나 지금 피아노를 쳐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 피아노를 쳐 평소에 치고 칠줄 알아 그런 의미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회화에 들어가면 너 지금 뭐해? 너 어제 뭐했니? 나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할 건데 등 일시적인 순간적인 표현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긴 할 텐데요 그것은 이 기본 문장 형태가 익숙해지신 후에 진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I read books. 나 독서한다 라는 표현도 있지만 나 독서하지 않아 라는 표현도 할수 있어야겠죠. 부정문은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가 비동사 시리즈에서 부정문을 만들 때는 NOT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역시 NOT의 도움을 받게 될 텐데요. 여기서 동사의 계급, 동사의 능력제를 한번 소개해 드려야 할것 같아요. 비동사는 엄청난 능력자입니다 힘이 가장 강해서 혼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을 만들 때 낫도 직접 상대하고 질문을 만들 때는 본인이 위치를 바꿔서 질문도 만들고요 대부분의 일반 동사들은 비동사만큼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자기 한몸 가누기 힘든 거죠 그래서 조수동사, 조동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조동사들은 가장 힘이 약합니다. 스스로는 자립할 수 없거든요. 다른 동사들에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가장 세고요. 일반 동사가 중간, 조동사, 조수동사가 가장 약하다. 그래서 일반 동사가 부정문을 만들 때 낫을 받아야 하는데 혼자 낫을 받을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조수동사, 조동사 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가 낫을 안고 DO NOT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DO NOT은 동사 앞에 들어가서 앞으로 내가 말할 동사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라고 미리 예고해 줍니다. I read books에서 나는 책을 읽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려면 DO NOT이 read 앞에 들어가서 I do not read books 나 독서 안해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DO NOT을 줄여서 DON'T 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I do not read books. 아니면 I don't read books. 그렇게 줄여서도 사용 가능한 것꼭 기억해 주시고요. 질문은 어떻게 만들까요? 비동사 시리즈를 되돌려보면 주인공과 비동사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었 You are a student. 를 질문으로 바꿨을 때는 You are, are의 자리가 바뀌어서 Are you a student? 로 바꿨었죠. 동사가 주인공보다 앞으로 가면 질문이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반 동사는 비동사만큼 힘이 없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또 조수동사 두가 등장합니다. 나책 읽어? 라고 질문하면 좀 이상하니까 너로 바꿔서 you read books, 너는 독서해, 너는 책을 읽어 라는 문장을 질문으로 바꿔 볼게요. read가 앞으로 갈수 없기 때문에 두의 도움을 받아서 do you read books? 앞에 두만 붙이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이해하시고 질문을 만들 때는 동사가 주인공보다 앞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두가 온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동사를 현재형에 서쓸때 am, are, is로 변했죠. 이 동사들이 변하는 기준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모양이 바뀌었는데요. 일반 동사는 간단하게 한 가지 규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와 너를 제외한 삼자이고 한 명일 때, he, she, it 대신해줄 수 있는 주인공이 동사 앞에 있을 때는 동사에 s를 붙여주게 됩니다. 이즈를 사용했던 단어들에는 s를 붙여주는 거죠. 다르게 말해보면 대화하는 사람 I, 듣는 사람 you를 제외한 모든 하나, 한 사람이든, 한 사물이든, 한 물건이든 I와 U를 뺀 모든 하나들은 동사에 S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는 I, U 빼고 하나인지 확인해 보라고 말하는데요. 가서 I, U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I read, 나는 읽어요. You read, 너 읽어. He가 왔을 때는 3자이기 때문에 He reads, S가 붙게 됩니다. She read s 그녀도 3자이기 때문에 s가 붙게 되고요 Tommy and the dog 했을 때한 사람이고 개한 마리 총 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read가 s 아니라 read가 되어야겠죠 이 s를 붙일 때한 가지 주의하실 점만 다루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난 원어민 발음 따라잡기 모음편 시리즈에서 우리가 es, ed, en 등을 단어에 붙일 때 의미 전달을 위해 기존 소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도 s를 붙일 때 es를 붙여야 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s, x, ch, sh, o로 끝나는 단어들에는 s가 아닌 es를 붙여줘야 하는데요 pass 건네주다 라는 단어를 보면 이미 s 두개로 끝났잖아요 여기 s를 하나 더 붙여서 발음을 해본다면 pass s의 길이만 길어집니다. 한 단어만 집중해서 들어도 구분이 어려운데 문장 속에 빠르게 지나갈 때 알아듣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e를 넣어줘서 모음소리를 넣어줘서 passes를 만들죠. catch 잡다 하는 말 역시 치 소리 뒤에 s가 붙으면 치스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e를 넣어줘서 catches 시 sh로 끝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brush, 솔질하다, brushes 보단 brushes x 역시 box, 상자란 뜻도 있지만 포장하다 라는 뜻도 있는데요. 여기에 s를 붙이면 box, 구분이 어렵죠? 그래서 es 소리, boxes 가 됩니다. 저번 시리즈에서도 봤었지만 o가 단어의 끝에 있을 때는 o 또는 u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s를 붙이면 단어 중간에 위치하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아, 나, 어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go 라는 단어에 s만 붙이면 이것을 g 가 s 라고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e를 집어넣어 주어서 goes가 됩니다. do 같은 경우는 do의 기존 소리를 살리지 않고 es가 붙으면서 does, 네, 소리에 조금 변화가 있었죠. do는 does로 바뀐다는 것. 두더지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have 가지고 있다 라는 단어에 s를 붙이면 h a s 가 되는데 바람소리가 연속으로 나서 구분하기가 힘들었나 봐요. 과감히 v 소리를 버리고 have는 has로 변형됩니다. have에 s를 붙이면 has가 된다는 것. 유일한 불규칙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s를 붙였으면 부정문도 의문문도 모양이 바뀌겠죠. He reads books. 그는 책을 읽어요. read에 s가 붙어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는 책을 읽지 않아요. 라는 표현을 하려면 do not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he do not reads books. 이렇게 되는 게 아까 배운 규칙이죠. 한 가지 규칙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동사에 붙는 s는 누구 때문에 붙었죠? 주인공이 3인칭 단수, iu 빼고 하나였기 때문에 붙게 됐죠 그래서 이 s는 주인공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규칙은 첫 번째 나온 동사에 s가 따라가야 합니다 r e a 에 있는 s는 두. 왜냐하면 두가 h 바로 다음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s가 do를 따라가야 하는 거죠. 아까 d 에 s를 붙일 때는 소리 변형 때문에 이 s를 붙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do not이 아니라 does not이 됩니다. he does not read books. reads에 있던 s는 d 가 가져갔으니 또 r e a d 라고 하시면 안되고 read라고 해야겠죠. does not 역시 줄여서 doesn't 가능한데요. He doesn't read books. 이렇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질문 역시 마찬가지겠죠. 아까 do를 붙여서 질문을 만들었죠. do he reads books? do가 처음 나온 동사이기 때문에 reads에 있는 s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does he read books?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거 표현법, 미래 표현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놓치지 않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